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시브 인컴을 위한 전략 A에서 Z 까지 인데요 이 중에서 c h a t g PT와 AI를 어, 이용을 해서 가장 간단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여러 번 파시브 인컴에 대해서 아니면 부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었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노출을 시켜서 수익으로 창출되는 데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파시브 인컴, 채지피티와 AI로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파시브 인컴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아이템 중에 테스팅을 해보면서 어 이건 나한테 정말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꾸준히 해보시면 솔직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어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오픈마인드로 AI와 채찌PT로 그런 아이템으로 일하기가 좀 단소해졌다. 이걸 포커스를 두고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찌PT와 AI로 어 빨리 부자가 되거나 빨리 돈을 어 벌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실망스럽고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시간과 에너지가 쌓이고 경험치도 쌓이고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생겼을 때 속도를 내는 거지 AI 기반 도구를 활용하면 수익 잠재력을 최적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붙고 업되는 그런 구조니까요 제가 이렇게 파시브 인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저도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디자인부터 제조, 그리고 판매까지 이걸 다 저희가 자체에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 시기를 놓쳤을 때 굉장히 쉬움이 남았었거든요. 경제금융 쪽에 있는 저의 절친이 2013년 제가 그때 물어봤었어요. 너네 회사는 어디에 투자하니? 그랬더니 그때 당시 어 요즘 AI랑 VR, AR 이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 앞으로는 뭐 촉감, 향기 이런 거를 다 느낄 수 있을 거야. 가상 사실 저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매장 판매하기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비즈니스에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라 거를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비즈니스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뭐그 메르스가 왔었고 사스가 왔었을 때 매출이 0이 찍혔었고요 었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던 게 온라인을 너무 등한시했구나 후회가 되면서 앞으로는 변화됨을 내가 정말 절대 놓지 치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정말 많이 공부도 했었고 그리고 기웃기웃 그리고 온라인에서 뭐 비즈니스 스쿨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그러다가 AI 얘기가 작년에 막 나왔을 때 일단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배우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AI가 지금 다 완성 단계가 아니고 이제 초입 단계고 중요한 점은 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 점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어 파시브 인컴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컨텐츠 컨텐츠라는 거는 뭐 유튜브, 유튜브 채널 블로그 뉴스레터도 있고 그 다음에 AI 알트를 통해서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어, 중심으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최상의 seo 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seo 친화적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음 어떤 유튜브를 먼저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보다는 일단 어 키워드를 조사를 하고 시장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게 요즘 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어, 순서입니다. CEO를 어,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채 g PT로 굉장히 여러 번 답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제가 그래서 채취 피티에게 물어봤어요. 30개 정도 얘기를 할 해달라고 했더니 30개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거 위주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를 했습니다. 온라인 과정과 그러니까 온라인 코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디지털 제품 판매하는 거. 디지털 제품 판매하는 것도 제가 여러 영상에 지금 올려놨으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휴마케팅 그리고 블로그.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내수시장도 작고 사람도 작기 때문에 제휴마케팅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미국만 하더라도 그리고 유럽은 이제 유럽 대륙으로 좀 이렇게 넓게 보기 때문에 제휴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음 아마존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그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신규 런칭 되는 그런 먼치 닷컴 같은 사이트도 어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어 내가 만약에 파워 블러 거나 어,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가 아니라면 그런 곳에서 신규로 오픈되고 신규로 런칭 되는 그런 상품을 어, 제휴마케팅을 해보는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작기 때문에 해외시장 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로 얘기를 많이 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해외 주소랑 해외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한국 분들 중에서 어제 걸 보시고 해외 걸로 제휴 마케팅을 하든 판매를 할때 한국으로서는 결제 시스템이 안 된다던가 이런 제약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거면 패스를 하시고 그거 아니어도 외화를 벌어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일단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채널 저도 0명에서 시작을 했고 이 메타저고리도 100명에서 1000명이 정말 이 AI 때문에 어 일주일 만에 넘어섰던 것 같고 2주 안에 2천 명이 넘어섰어요 그리고 요즘에 팟캐스트가 또 많이 뜨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목소리만 나가면 되니까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어떤 스토리만 있어도 사실 팟캐스트는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분명히 반면교사 할수 있는 나의 어 실패담도 올려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부 전자상거래 상점 만들기 디지털 제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채 g pt 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ai 를 통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손쉽게 자본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자본금이 안 들어간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과 에너지는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아까 제가 30개 중에 20개의 주제들을 발췌한 다음에 어, SEO, 정말 최적화시킬 수 있는 SEO까지 쭉 발전시키는 프롬프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가지를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진 채취피티와 AI를 사용하여서 퍼시브 머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장 많이 검색되는 10개의 키워드를 만들어 달라고 또 여기서 또 축소를 해보고 대화를 발전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10가지로 축소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또세 번째로 물어본 건이 의도가 다른 채집비팀이 AI를 사용해서 패스브 머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30가지 키워드의 변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대 SEO를 위해 블로그에 넣어야 되는 키워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SEO로 발췌를 해서 글을 쓰는데 좀 참고해서 넣으면 좋겠죠. 그 고품질, 독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고품질의 콘텐츠와 함께 블로그에 이러한 키워드와 구문을 포함하면 블로그 검색 엔진 순위를 높이고 잠재고객, 독자에게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O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어, 사용하는 것은 피해달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 너무 중복해서 얘기를 하면 안되고 대주제에 썼으면 부주제 에뭐 짤막하게 한 단어 정도 쓴다던가 그리고 또어 바디에 뭐 한두 단어 조금 어 포함을 시킨 다던가 지나치지 않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물어봤습니다. 최고의 SEO 관행에 따라서 채찍 p t 및 AI를 사용해서 소극적인 돈을 버는 방법에 표절되지 않은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을 해주는데 서론 목차 결론까지 그리고 블로그는 최대 SEO 키워드를 포함해야 된다고 여기 앞에 얘기해줬던 그 SEO를 포함을 하고 사람이 작성하지만 AI 컨텐츠가 아닌 방식으로 게시를 해달라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목차까지도 써주면서이게이제 헤더가 되겠죠 부주제 정도 그러면 이 부주제 밑에 바어를넣어서어서를 넣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블로그를 위해서써줬서니다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서 이어서 이 q 를포함해서왜냐서이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과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블로그 게시물에 SEO 기반으로 가장 관련성 높은 태그 및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태그, 채 g PT AI, Passive Income, JMarketing, 틈새 웹사이트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오고 카테고리까지 인공지능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채찌피티 및 AI를 사용해서 패시브 머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그 위에 블로그 게시물에 클릭할 가치가 있는 제목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패시브 인컴을 창출을 위한 궁극적인 가이드 그 채찌피티 및 AI의 기능, 잠금 해제 좋네요. 이 게시물에 대한 SEO를 기반으로 메타 설명을 만들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메타 설명은 어, 여러분들이 관리자 그 설정에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큰 키워드가 있으면 이 키워드 옆에 그 설명 문구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설명을 집어넣으면 나중에 네이버든 구글에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 설정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의 웹사이트가 저런 키워드 몇 개만 해도 같이 이 메타 설명까지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미리 들어오기 전에 이 문구를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채취 p t 를 통해서 답변을 발전 시키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정말 마케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A에서 Z까지 일부분은 다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어떤 사이트의 플랫폼에 셀러로 등록을 하시던 판매, 디지털 상품을 판매를 하시던 블로그를 만드시던 이 부분이 이제 해야 할 부분이고요 AI art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런 방법으로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그 다음에 그림. 오늘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멋진 그림을 발견을 했는데요. AI로 생성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타 적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